20년 새해 복 많이 봤어요. 자, 자기 소개 먼저 뭐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인국 씨 매니저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국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운동 겸 그냥 게임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죠 그 요즘 빠져있는거? 빠져있는거는 게임 게임? 네 예. 게임 아니면 운동 네. 처음 네. 어, 물어보시면 똑같은데 음. 두가지 비슷해서 그리고 자주 가는 곳이 있다던는 무슨 헬스장이나 근데 이제 가는 데가 없어요 딱히 음. 그래가지고 음. 서인국의 행동 예측하기 인국씨가 들어오시면은 저희한테 어떡해 살짝 어색해 하면서 응. 손을 왼쪽 손을 한 45도 들고 어 안녕? 오랜만이냐고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CCTV를 한다고 했을 때그때인국씨의 반응은 어떨 거 같아요? 지금 형이 좀 부끄럽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아서 좀 어색해 할 텐데 그래도 동의할 거 같아요 음. 서인국 사생활 파헤치기? 왜 파헤쳐? 파헤치지 마 <웃음> 일상생활 파헤치기로 할게요 아, 파헤치지 마 <웃음> 그러면 매니저님은 저희의 CCTV를 공주하는 걸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말 재밌을것 같아요 혹시 아직 혼나도 공주하실 건가요? 아니, 혼나도 일단 내일은 내일이 그냥 뜨니까 가오해야죠 <웃음>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오케이 유튜브 다 하셨습니다 <웃음> 오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음. 어우 딱 맞네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고열중영 집중하고 있었 게임을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이런 게 조금 빨라요 뭐? <웃음> <pouch box>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음. <라는 공 mint> <웃음> 아, 오빠 잘하셨는데요? Vermeil겠다. 아, 잘한다. 저는 이제 퇴근하면 됩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